랜드는 아이스크림 하면 은 가장 유명한 아! 전설적인 프로모션 히트메이커 뭐 분위기 아닌데? 이거 아까 뭐, 뭐야? 뭐 쩐떡궁화 전 과장님이랑 저 같은 사이라 볼수 있죠 쩐떡궁화 이야 이런 거 때문에 약간... 그만 윙크하세요 하이라이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다소, 다소 진부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베라와 함께 많이 진보한데? 파티 위드 베라 알리만 하시나봐 됐어 아이고 나름 노력했다 진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스리원 베라와 함께하면 함께하면